불평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 이 셋째 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두 번째, 첫째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모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번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뭐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음, 이후에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어,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 그 본질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물론 어,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구하는 것조차도 어, 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구해야 돼요 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해야 합니다 정말 개혁신앙을 가진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 바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간구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때그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델레마라고 했죠 델레마 단순데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들이 아니라 뜻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단수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 하나님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의 뜻은 뭘까요? 뭐예요?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 같아요.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말이 길지만 이게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 창조 목적은 예,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인 창조 목적이 타락한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어, 창조 목적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웃음> 쉬워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타락은, 죄는 자기 영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 이 역창조가 된 것에 대한 새창조, 재창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게 된 거죠 예 그거예요 예, 이게 예, 분명히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 왜 사셨나 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또왜 죽으셨나? 예, 예수님은 분명히 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에, 해결하시고 그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인지를 우리한테 확연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아 분명하구나.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구나. 예수님은 이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네.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 나의 의지와 내 어떤 계획과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나는 온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두시고 보냈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뜻 가지고 왔다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 우리를 사랑해서 온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가 어, 정말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인생을 고 되도록,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목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심, 살아가심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공급되어지는 필요잖아요 먹고 유지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심에 대한 이유 내가 먹는 이유, 예, 사는 이유 양식, 예수님에게서의 양식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뜻을 이루려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왜 사셨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셨느냐?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살아가심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죽으셨나?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죽으셨나? 누가 보음 22장 42절 보면요 한 절이니까 또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음,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과 어, 뜻하심을 이미 창조 무주 만물의 창조 이전부터 그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신 분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 내 뜻은 이겁니다 이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이 잔이 이거 아니고 이쓴 인생 말고 이거 말고 십자가에 대한 조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 아픔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주님의 그바램을 표현한 것은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한 실질적인 주님의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빌뽀스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취하셔서 기꺼이 자원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이 잠시 잠깐 뒤에 올그 영광을 보면서 기꺼이 이 잔을 마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라 것에 대한 실질적인 기도예요 실질적인 주님의 삶이에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됐다 한몸 됐다라는 우리한테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마지막 그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가 철저한 모욕과 아무것도 아닌 자리와 버려짐의 자리에 순간에 처했을 때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한몸이라면 이 문제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자 이이이 이, 이 기도를 이 기도를 앞두고 먼저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이내잔 옮기시옵소서 하던 기도보다 앞서서 주께서 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함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거죠. 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실 그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신다라는 주님의 결연하시고 뚜렷한 주님의 태도와 자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모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그가 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창조가 뒤틀려져가지고 역창조가 돼버린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모든 것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된 인생이 돼버린 자기 백성들이 비로소 창조 목적이 회복되어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그 임종처럼 우리도 마지막 죽음 앞에 임종할 때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흡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도록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듣고 내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분명한 것들을 알고 살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쳤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만나고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이 덮어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 주님의 이한 몸을 이룬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제 하일데베르크를 통해서 이세 번째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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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그 구원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모르는 예수와 아 상관없이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예요 예. 실상은 속은 거죠 예어그 세상 임금인 마귀의 것으로 사는데 마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그렇습니다 어, 나는 음,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당신이 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에, 당신을 위해 협조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캔세라 세라 하십시오 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당신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마귀가 실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짜 그 삶은 마귀가 주장하고 속박하고 가둬버리죠 이게 중독현상이고요 도박이고요 어떤 것에 우리를 사로잡은 것에 대한 그 노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버린 거죠 죄의 종된 자들은요 결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죠 전술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미혹의 영이고요 우리는 마귀의 IQ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지만 죄의 노예로 여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죄와 허물로 동일하게 세상 것에 끌려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고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그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나는 스스로 노예 이 쇠사슬과 고랑에서 나는 벗어나질 못했는데 노예 시장에서 나는 절, 진짜 꼼짝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면서 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곳에서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구나. 난 예수님의 노예구나. 여러분 이게 이게 구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 그래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이제 죄를 져도 천국 간다네. 이건 구원이 된게 아니죠. 분명히 어느 영역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신자였을 땐 죄의 영역, 마귀의 영역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영역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고 백성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는 영역의 체인지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주인으로 살면서 구원을 설명하진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래요 예 창조의 목적을 회복받은 대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몸은 여기서 소만데요 이 바디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 그러면 그냥 이몸 이 덩어리만 말하나요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전신을 말하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뜻을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생각과 뜻과 계획과 고집을,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여기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말하지 저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 성도만이. 성도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꾀대로 여전히 살려고 그래서 손에 안 보려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은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동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분명하게 이 하늘의 뜻에 걸맞게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소 부르지 않는 것은 아직 하늘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그 뜻에 동일하게 아 내가 그 영광의 참 모습대로 그 원상대로 그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지금 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시켜 가는구나. 성도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렇게 역설로 뒤집어서 말하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내 뜻은 다 악하다 생각하면 돼요. 전적 타락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동일해요. 구원받은 이전에도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고 구원이 발생되고 구원 속에 있는 우리도 여전히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그 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도 생각 안 나고 뭔가 착한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과 뭔가 좀 남들을 구제하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 도고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게다 있고 생각나는데 그것 자체가 나를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병들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이 본성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기쁨을 삼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 돼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애에서 나오는 남사랑이에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구원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았음에서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는 것은 그거잖아.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예수 사랑하는 내게서 왜 내가 뒤에서 험담하지? 왜 뒷말하지? 사람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내게서 누군가를 위하여 말을 하는데 하는 그 속에서 막 싸우죠. 아, 어, 이게 좀가 뭔가 좀 악담을 하고 싶고 뭔가 깎아내리고 싶고. 그런데 취지는 뭐예요? 어, 사람을 돕자, 사람을 해오자.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나왔는데도 이 속에 또안 좋은 생각이 막 나를 주장하죠.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이런 속에서 나오는 내 뜻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선하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불평 없이 순종, 불평 없는 순종을 말하죠. 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때문에 불평 없이 순종. 아, 여러분 그 불평 없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 이렇게, 절,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평 없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쉬워요. 아,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이게 불평이 나잖아요. 하나님. 조금 해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 들죠? 순종하지만 절대적인 순종 안, 안, 안 들죠? 음, 여러분, 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불평 없이 절대 순종하실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니까 절대적으로 불평 없이 순종을 못하지 그냥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힘들지만 짜증나지만 불평은 안 하고 그래도 순종할 거잖아요 막 억지로 막 <웃음> 불평 없이 순종을 만들려고 하는 예, 하나님의 확연하게 드러나진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뜻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여기 보면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어,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서약이 있어요. 어떤 서약이요? 결혼 서약. 어.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할 때는요, 음, 뭐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한 사람인가 아닌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뭐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인 선포가 이루어지고 서약이 서로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이. 에, 손을 잡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100% 하나님 뜻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그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혼인선포 서약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하게 하신 것을 그러잖아요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러잖아요 100%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 안 하세요? 어, 그, 그,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결혼식을 다, 다시 하겠습니다. 혼인선포, 혼인서약. 100%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임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100% 받았으면 어때요? 그냥 그러잖아요. 어떻게 딱한 그날부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인간하고 같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아니 정말 그 진짜 왼수죠. 어? 왼수랑 사는 것 같죠. 진짜 하, 그런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뜻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100%의 순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인 서약하죠. 교인서약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인서약을 통해서 내가 이 지역교회 에덴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곳에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의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수 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뭐, 뭐 옆에 S 교회 있고 H 교회 있고 뭐큰 교회요 뭐뭐 가지 뭐 어떤 교회는 뭐뭐 뭐, 모두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마음이 그런 거와 똑같아 같이 살면서 아 이거 언제든지 뭐 갈랐을 거야 나는 마, 마음에 안 맞으면 갈라서 내가 돈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장만 구해봐 내가 능력만 있어봐 난 너랑 안 산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결혼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 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는구나 표적 삼는구나 하고 표적이 되면 은혜가 되는데요 표적을 하는데 표적이 안 되니까 시, 시험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할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면 교회 속에 주신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 바깥에서 임의로 할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의 말씀 속에서 세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 개혁교회가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세례란 내가 예수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성인 세례를 통해서 개혁교회가 1년 이상 학습 세례를 거치고 세례식을 갖는 이유는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세, 그 주님 안에서 취함을 얻도록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물세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자칫 세례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뭐그 중생을 체험하고, 아니에요. 물세례가 중생 체험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중생 체험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아, 나는 정말 할례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구나. 그 언약 안에 참여되는 것에 대한 표에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세례를 언약 안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보고 유아세례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한 유아들이 뭐 어떻게 신앙 고백을 자기 이름 아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으로 믿어요. 어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가짜 예수 만들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언약 안에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유아도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에서는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가 커서 뭐 신앙 고백을 못하고 죽어도 아, 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로 받으셨다라고 봤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아니 그러면 아니 유아가 자기 신앙으로 고백 못했는데 어떠... 아니에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간섭받고 왔잖아요. 이이 말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또 친척 가운데 멀리 멀리 떠나는 것처럼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이 한 9년 가까이 방황하잖아요. 떠나는 것처럼 많이 교회 심취되고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요또 유아 세례를 가진 자라면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기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아, 지금 당장 교회 안 오니까 쟤는 뭐 구원 못 받은 거야 쟤는 소망이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그 불평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그 세례를 통하여서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죠. 믿음으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 없어서. 여기, 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모범 제시하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모범으로 제시해요. 어, 여러분,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 제3장에 보면요. 영원한 작정을 다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서, 서문이 시작되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에, 구원의 수에 있어서 천사와 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수가 그래서 어,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 수가 하나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없다 이미 끝났다 어디 안에 예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그 수는 결정됐대요 예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어, 그런데 보세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어, 쫓김을 받은 타락한 천사, 마귀죠, 귀신들 어, 이미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은요 회개하여 다시 구원받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왜냐하면 결정됐잖아요. 이미 그 수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예, 타락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왜?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 수가. 어, 구원의 천사의 수로 결정됐잖아요. 이 땅에도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의 수는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로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성삼이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감격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천사도 흠모하는 아들의 신분과 영광, 아들들이 되는 구원 천사는 그...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수종드는 존재예요. 어? 구원 받았지만 그냥 수종드는 누구를? 예, 예.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도 보내어질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수도 정해진 것처럼 여기서 여기서 수가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가 거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자기 백성들이죠 그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천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 땅에서 맛보지 않고 하지 않고 이, 땅과 상,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인생 살면서 어? 자기 뜻 고집하면서 있다가 천국 가겠다라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모범으로 지금 제시하는 것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땅에 있는 선택된 자녀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자녀들의 참모습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모습은 여기에서 점검받고 확신을 듣고 누리는 겁니다 각자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이라고 하죠 하늘에 지금 있는 천사들은 그 천사들의 직, 직임과 소명을 지금 하고 있고 땅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가보니까 하늘에 있는 나의 원양 원상을 보잖아요. 그곳에서 천사들이 그 하고 있는 즐거이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바울이 보는 그 모습을 바울이 만나고 이 땅에 와서 역사 안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의 영광스러운 나의 참 원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보니까 육체에 가시도 있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힘들고 여전히 고단스럽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죠. 그런데 이게 뭘 어떻게 어떤 마음을 여기다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결론 내릴게요. 시간이 많이 길었으니까 예,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 지음받았고 어, 살수 있도록 되어진 구원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예, 하나님의 예,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실질적인 삶에서 이런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실상이라는 것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과 소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또 성도가 이 삼중직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살아내는 이것이 이곳에서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삶 그런 교회 우리가 모두 다이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의 참다운 원형의 그 구원 받은 자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하늘을 마땅하게 살아내고 하늘을 이 땅에 연결시켜서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분자들이 이 천사들처럼 충성스럽게 그리고 즐거이 직임들을 감당해 가서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삼중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복된 역사가 충만토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최민 형제 또 다영 자매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자녀로서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구별되어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